기능이 있네요, 여기. 있어요. 기도와 식도를. 아, 석살에 기능이 있어요. 목조세가 아, 목조세한 기능은 음식을 삼킬 때 위로 젖히면서 음식이 들어가요, 기강으로 그래.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것이다. 아, 이강. 이후두 덮개도 마찬가지여서 같죠. 그 음식을 삼킬 때 기도를 막아 음식이 물 기도로 들어가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후두 덮개가 목젖 뒤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이 <웃음> 후드 덮개래요. 음성을 낼 때도 에구개수음을낼때 쓰인다. 목조세. 구개소. 음. 목젖은 음. 그게 그래, 수라고 하거든요 목젖을 <웃음> 음. 네. 떨림 소리를 뭔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 <웃음> 네. 우리 만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떨림을 할때 목젖을 다다다 이렇게 나 하는 거예요. 많이 하잖아요. <웃음> 그거 목젖 떨림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근원을 찾아서 옛날에 했던 그 소리는 소리의 근원을 찾아 <웃음> 구토로 구토 반사를 일으키는 신경 경로도 목젖세가 있대. 음 다른 일이 많고, 안 좋은 음식 먹고, 뭐독 같은 거 먹으면, 그렇지 목젖에 건들이 들어가서 센서가 있다고. 아, 구토로 쉽게 유발해서 위로부터 그것을 제거할 수 있었던 <웃음> 개체가 더 생존 유리하다. 그런 간혹 통하면. 임심물이 코로 나오잖아요 음. 그리고 막히면 죽잖아요바 코로 나와? 코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코에..코로 나와요? 어.. <웃음> 아.. <아이>, 그래도 군요심하게토심하게도네 <적금. 웃음> <심화 국토에. 웃음> <해봤네. 웃음> 코로도 나오던가요? 남은요 자, 고골리의 셀프 진단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코골이 셀프 진단 로로 그러니까 녹음을 해서 그 소리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 소리를 자기 고구리 소리 때문면아 마타도 안 잡았다 <웃음> 얘를 많이 하고 아 심각하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이제 그 저호흡인데 소리가 안나서 괜찮네 하고 넘어가면 우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눈을 아니 귀를 키워야겠죠 근데 그거를 에, 따라서 해보면 돼요 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두고 이렇게 하면, 소리를 닦으나아저 사람이 입을 벌렸다 입을 다 버렸다 소리가 일단 다르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 목전 윗부분이 떨리는 록했고 중이 음, 있는 음, 음 소리가 있고 또그 제일 여기서 위험하게 치는 거 혀가 말리는 소리거든요. <목소리도> 내가 이런 연습을 계속 하고 잠깐 목소리 늘어질 테니까 원국이가 늘어져 갖고 지금 내가 소리가. 영국의 리프팅 상대에도안 좋은 게 미칠 것 같아 엄청난 음. 소리 네개 나왔는데 소장님 네개 너무 많네요. 네개 소리 네 개. 근데 4개 <목소리도> 거기다가 이제. 있어? 이제 이걸 돌리잖아요. 어. 이런 깊이 소리가 나는 게, 쇳소리 같이 나는 거는 다섯 개. 이러게 자는 사람이 훈근 많아요. 녹보면그 그, 그, 그거 녹음해 해서 이따가 해갖고 네, 네. 랜딩 페이지에 소리로 코코는 소리를 아니, 알려주고 자가 진다는 어, 소리. 그러니까 음. 그 랜딩 페이지가 셀, 셀프 진단. 음. 그래서 이 소리는 어떠 어떤 이유 이번은 어떠 어떤 이유 나는 몇 번일까 이거 이, 이 소리는 자연의 소리가 아닙니 <웃음> 다섯 개나왔는데 용박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생각한 거 뭐죠? <웃음> 여섯 개네요. 아, 가장 생각한 거 바로 오라고 상담을 라고한사람로 상담을 고 죽을 소리입니다. 그리고 <웃음> 이제 한참 그러다가 <웃음> <웃음> 이, <웃음> 이, <웃음> 이건 진짜 완전 심각한거지 어, 예, 뭐 그, 네. 음. 아 이거 그그거조망간 운명하실 분의 목소리가 아니 그때 그게 맞아요